탄피는 있는데 총알자국은 없네 만들다 말았구만 잘 담으라 이 녀석 한 대만 맞아 아우 아우 네. 미안해 세대. 잘못했어 <웃음> 아 탄피도 똑바로 못넣나 녀석. 아억지르지마시고요아 아, 아, 아, 죄송해요 으야 그, 자, 이번에 해볼 게임도 뭐니 뭐니 하면, 비사라 클린업 디테일. 오늘 비세라는 조금 특별하게 진행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 영상은 이제 새롭게 구하는 편집자분들의 테스트 영상입니다. 편집자분들을 구할 때 1차로 포트폴리오를 보고 어, 이분 실력이 꽤 괜찮아 보이는 걸 하면서 이제 2차로 테스트 영상을 맡겨야 되는데 고유 영상을 보니까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작분들과 함께 비세라를 찍어서 이걸 2차 테스트 영상으로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저번에 취무등씨랑 같이 합방을 했었죠. 그때 하려고 했던 맵이 창작마당에 있는 아트갤러리 맵이었는데 들어와지지 않아서 아쉽게도 하지 못 못했었던 걸 오늘, 장작분들과 함께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두 테스트 영상이라서 뭔가 컨셉을 잡는다거나 어떤 미션이 있다거나 그런거는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갤러리 박물관이죠? 우 분위기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아마 그.. 하우스 오브 호러 DLC에 있는 연출을 갖다 쓴것 같아요 이게 모든 DLC를 다 가지고 있어야지 플레이할 수 있는 맵이거든요 오늘 같이 도와주실 장작분들은 총 5명 저까지 합쳐서 6명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인원이 꽤 많은데 그만큼 맵이 엄청 넓어요 맵좀 같이 한번 둘러볼까요? 방이 엄청 많죠 딱 봐도 오른쪽에 또 방이 있고 오른쪽에 방에 또 양옆에 문이 있고 너무 넓은데? 그리고 또, 그방 옆에 방이 또 있고? 여기는 창고 같네요. 여기에 크레이츠가 있네요. 상자를 넣을 수 있는 곳. 굉장히 길게 되어있는데 이것들을 다 여기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하기 되게 빡세겠네요. 이게 봐라! 안 빌게, 나너 평소에 후원 많이 해준다고 내가 봐줄거라고 생각하면 큰나큰 오예야. 감사합니다, 후원. 우야 다시 돌아가서 이쪽 방을 한번 봅시다 박물관인데 막 차도 있고 로봇도 전시되어 있고 그러네 무슨 박물관이에요? 어 뭐야 천장에 사람이 있어 내려오렴 비보잉하지 마시고요 <웃음> 여기도 문이 있지만 여긴안 열려요 여기가 아마 입구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좀 이상한 곳에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거기가 시작 지점이 아니라 여기가 입구고 리셉션 접수처야? 여기가? 여기가 직원이었나봐요. 아주 아름답게 잘려있네. 아까 못본 곳이 이쪽 방 디스플레이 룸 전시관이라고 돼있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돼있네요 뭔가 좀 VIP 룸인건가? 중요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방인거 같아 요는 개뿔 부셔! 크리스탈 보기만해도 역겨워 다 꺼져 꺼져! 후! 시원하다. 다시 돌아와서 어휴, 여기가 지하실로 가는 곳비켜이씨 여기가 지하실 베이스먼트 아우 태양만 새하고 있는 시체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너도 내려와 비보잉하지 말고 <웃음> 와자 지하실 에도또 양옆에 창고가 있는데 여기에는 더 길이 없네요 마찬가지로 바닥에 상자를 둘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어 다행히도 여긴 소강로가 아니라 하우스 오브 호러에 나오는 가는 기계가 있어서 세력를 빠르게 처분할 수 있어 엉덩이 이야 찰싹 찰지구나 물 뽑는데도 여기 있군요 일단 지하실을 본거지로 잡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청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여기부터 일단 빠르게 청소합시다 상자 안 갈게 조심하시고요 일단 맵이 엄청나게 넓고 버릴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많이 왔다갔다 동선이 되게 비율적일것 같아요 상자를 가지고 다들 곳곳에다가 상자를 뿌려놓읍시다 상자를 더뽑아야겠어 더 아 내가 안 뽑을게요. 죄송해요.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아 너도 뽑지마! <웃음> 아 불량이네. 기계 자체가 불량이야. 아니, 내가 옆에 있어서 그런가? 아! <웃음> 안녕히 계세요. 크리스탈 웹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거는 아무리 대걸레질을 해도 닦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빗자루로 이렇게 모아야 돼요, 결정을. 이런 파란 똥은 경건한 마음으로 집어서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 똥인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뭔 소리지? 뭔 개소린지 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다시 왔다. 가자. 비키라 <웃음> 왜 자연스럽게 상자랑 딸려오는 건데? <웃음> 어? 탄피는 있는데 총알 자국은 없네. 만들다 말았구만. 잘담으라이 녀석 한 대만 맞어. 아 미안해, 세대. 잘못했어. <웃음> 아, 탄피도 똑바로 못났나이 녀석. 아, 아, 아, 아, 엎지르지 마시고요. 아유, 죄송해요. 어, 무서운 사람이네 이거. <웃음> 조금만 뭐라고 하면 바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네. 이건 누구 손이야? 되게 건장한 청년의 몸이군. 와, 딱 봐도 뭔가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의 얼굴 엉덩이! 찰싹찰싹 아이, 다 들어갈라나? 조심 엄마 근데 뒤에 뭔가 칼이 따라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놀지 말고 빨리 버려! 우리 할거 많단 말이야 우리 편집자님들한테 어? 고생시키고 싶은 거야? 분량이 늘어날수록 그분들이 힘들어한다고 그냥 잽싸게 청소하고 보내버리자고 아이 상자 갖고 오는 걸 깜빡했네 야 이거 USB도 그냥 다 버려! 걸리적거려 안 버려도 되는 거는 맞긴 한데 왜 이렇게 다들 잘 남겨놓는 거야 오 상자 꺼내놨다 개꿀 담아야지 아우 거슬려 저는 엉덩이가 왜 좋냐고요? 원래 좋아하는 거엔 이유가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들, 귀여운 거 좋아하시죠? 왜 좋아해요? 귀여우니까! 그 엉덩이는 왜 좋아하겠어? 엉덩이니까! 하나만 더 넣자. 욕심 조금만 부립시다. 좋아, 완벽해. 완벽한 균형이야. 아! 아 나의 황금 밸런스가! 으아! 다 갈린다. 편집자님들이 이제 편집을 하실 거잖아요? 내가 귀띔을 해줄게 일단은 서편집부터 저희는 파악을 합니다 재미있는 거를 편집으로 살릴 생각을 해야지 재미없는 거는 과감하게 자르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 에 이야기 흐름상에 여기 장면이 막 나중에 더큰 재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해 그러면 이제 살리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애매한 장면들은 과감히 잘라내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고 너무 또 컴팩트하게 자르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도 힘들고 그냥 웃긴 장면만 딱 올려놓고 편집으로 살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을 것 같아요? 안 웃죠? 약간 예열시킬 수 있는 그런 스토리 라인이 어느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야 더 영상을 재밌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좀 마시자. 아 오늘 고기를 좀 짜게 먹고 왔더니 간만에 아는 동생이 대전에 놀러와가지고 맛있는거 먹인다고 고깃집을 갔는데 아우 난 나가기가 너무 귀찮은거야 희뿌이가 나가자 나가자 쫄라서 딱 나갔는데 내가 제일 맛있게 먹고 왔어 하 <웃음> 여기 사람은 좀 움직여야 돼 너무 꽉 찼다 무리해서 넣지 말고 그냥 가져가자 아니! 난 무리할거야 이 조그만 틈새들을 보라고 총알이 들어갈 자리가 충분하잔 오, 들어가지네. 됐다. 이거 봐. 넣으니까 다 들어가지잖아. 자, 이걸 넣을 때 약간 요령을 알았어.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면서 넣는 거야. 한번 뱉었다가 다시 다 집어넣네. 뭐야. 그래도 뛰쳐나올 것들은 다 뛰쳐나오네. 아우, 들러 이게 소각로에 넣으면은 피 같은 게안 묻거든요? 이런 건 던질 때 이렇게 피가 묻네요. 이런 게안 좋구만. 상자 잘 청소하고 있나? 볼까? 오! 개쩔어! <웃음> 오, 장미 되게 잘해놨네? 야, 진짜 창고인 줄 알겠어. 여기는? 있 여기엔 아무것도 안 넣었구만. 이거 버리자. 이것도 버릴 수 있는 건가? 어, 이것도 버려지네. 어디야? 아나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와 진짜 방금처럼 저런 안 부서질 것 같은 기계도 넣었는데 무슨 순두부잘리는 것만 그냥 슥슥잘리더라고아 되게 신기하더라 파쇄기가 힘이 진짜 장난이 아니다 근데 그게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파쇄를 하다가 철근 같은 게 갑자기 팍튈수 있거든 혹시나 그런 곳에 종사하시는 분들 항상 조심하시면서 안전 유의하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천천히 가냐? 신기하다. <웃음> 대박 천천히 가네. 세상에서 제일 조심히 가. 어어어어어어 아, 엎질렀다. 아, 이 상자 언제 옮기냐? 상자 옮기는 것도 일이다. 던져놔야지. 멀리멀리. 리멀리멀. 던져라. 건너편에 앉았어. 나무를 씻는. 데 뒤에서 히쁨이가 자고 있는데 뭐야 이러고 다시 자네 와 대단하다 제도. <웃음> 어우 걸리는 소. 뭐 하네? 난 봤다. <웃음> <웃음> 아 구석에서 반성하고 <웃음> 있는 거야? <웃음> 아 귀여워. <웃음> 아. 좋은 편집자 구했으면 좋겠다 사장님 영상이 없어요 녹화본좀 빨리 찍어주세요 이런 얘기 나왔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아이고 어, 알겠습니다 하면서 막 바로 열심히 찍어가지고 막 보내드리고 아니면은 이제 편집자분들 노시겠죠 그렇게 일할 게 없어서 놀면은 내가 어떻게 뭐라고 해 내가 안 찍어서 그런 일이 생긴 건데 그냥 노는 거지 어 근데 얘기하면서 상자를 옮기니까 금방 옮겼네 이게왜 있어? 현장을 닦아야 될 때가 있나? 뭘 하고 싶은 거야? 그? 거기... 거기다 늘라고 왜? 이유를 모르겠네? 왜 때문에? <웃음> 상자 쌓아놓은 거 보소. 여러분, 반대편에도 상자 놓을 수 있는 곳 있어요. 상자를 높이 쌓으려고? 아, 그런 거야? 일단 창고방도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 어휴, 정리를 다 해놨네? 어휴, 야, 정의여 6명이서 하니까 진짜 빨리 끝난다. 사람이 한명한명늘때 마다 작업 속도가 기가급수적으로 빨라지는 것같아요 편집자가 5명이고, 영상이 너무 빨리 소화돼서 찍을 게 없다. 그러면은 이제 포크 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생방송 때 진행하는 뭐 수다, 버스트 채팅 방송 이런 거는 유튜브에 잘안 올리잖아요 그러다가 가끔씩 썸네일 제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올리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또 반응이 되게 좋잖아 저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그런 재미도 있고 연애 상담이나 그런 것들을 주로 올릴 것 같아요 물론 예정일 뿐입니다, 확정 아니고 아 근데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되게 고맙다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썸네일에 관련된 그런 영상을 올릴때마다 오히려 내가 고맙고 아좀 부끄럽기도 한.. 내가, 내가 먼저 나가! 니가 들어올래! 아 그래 내가 나갈게 맞다 솔직히 내가 그림에 대해서 아는 것도 거의 없는데 도움이 된다니까 아왜 그걸 못었니 어어! 아진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아니 좁은 곳에다가 왜 이렇게 우겨 넣고 있는거야 우리는 지금 야 옆에 넓은데다 너! 어어! 다 넣어 박쳤어 비켜! 비켜! 아까 썸네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말았었는데 제가 막 겸손 떨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단하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대단한 건 우리 썸네일러분들이고 저는 그냥 옆에서 훈수 두는 초보예요 초보 옆에서 훈수 두는건 솔직히 누구나 다할수 있잖아 보면은 썸네일이 진짜 백지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이렇게 수정해라라고 하는 거는 진짜 누구든지 할수 있어. 완전 없는 거에서 창조를 하는 게 진짜 어렵고. 그래서 그림 그리시는 분들 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썸네일 구도를 잡아 주시는 플레이 님이 대단하다는? 아, 그게 그렇게 되냐? 그렇게 말하니까 나좀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해. <웃음> 하, 이런 이런 제가 자만을 안할 수가 없군요. 아! <웃음> 뭐야? 아, 뭐 터지는 소리 들렸는데? 어? 이 연기 보소? 뭐, 뭐가 터진 거야? <웃음> 와, 몇 명이 죽은 거야, 여기. <웃음> 와.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격해진 나머지 마음에 불이 붙어서 <웃음> 터져버렸군요. 와, 이건 커버가 불가능한 드립인데. 물통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 아. 아,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올 확률이 있어?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나오면, 침착하게, 그걸 집고, 구멍이 불 붙은 부분을 돌려서, 물 있는 곳에다가 집어 넣으세요. 그럼 꺼집니다. 야, 그렇게 차곡차곡 쌓을 필요 없어. 상차도 별로 없는데. 대충 싸. 아싸, 왔다. 경계선 안에만 들어가면 돼. <웃음> 다 아, 됐잖아. 완벽하네. 미묘하게 다 들어간다 이거. 신기하네. 아씨, 아이 가비. 아 깜짝이야. 아유 안 쏟아서 다행. 어 어. 괜찮아. 괜찮아졌어. <웃음> 아이고, 심장아. 이게 진정한 공포게임이지. 다 쏟을지도 모른다는 극한의 공포. 참고로 제가 중간중간에 드립 같은 거를 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력이 없으면 편집하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짤이나 밈에 관련된 대사를 쳤는데 거기 옆에 이제 사이드로 해당 관련된 밈 같은 게 나오면 훨씬 더 보기는 편하겠지만 없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죠. 근데 너무 활용도가 없으면은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문제기도 하고. 이걸 왜 지하까지 들고 가려고 하는 거니? 바로 여기 눈앞에 놓는 곳이 있는데, 놨다. 여기는 뭐정수할게 없네요. 아! <웃음> 어우, 시끄러 어우, 무슨 일이여, 이거. 아, 좋아좋아 좋아. 아주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고 있구만 이제 필요없는 것들 다 깔아버려 둘러 한번 씩 닦아주고 오케이! 어...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끝난 것 까지 않네요 아직 한참 남았나봐요 뭐야 이 쓰레기 봉투는? 아이고! 다 묻히면서 당기네 이거 이거 미쳐가지고 <웃음> 아이고 청소를 하면 뭐하나 다 더럽히는데 아니, 어디에서 이렇게 쓰레기를 들고 오는거야? 이쪽을 안받구나, 내가 차있는 에곳 아, 여기가 더럽네 아이고 많이 더럽네 이거 가져가면 돼? 담을 수 있는 거좀 담아봐 자, 저먼저 퇴근합니다잉 뭐야, 이 절묘하게 자연스럽게 이 놓여있는 발은 너 이렇게 숨어있으면 모를줄 알았어 자동차 파편인줄 알았네 뭐야 이거 절묘하게 숨어있는 것들이 많어? 야야 야, 이것도 넣어주 에이. 내가 갖고 왔게 내가 이게 지금 상태가 많이 안좋아보니까 이 내가 갖고 왔게 와 이러노 이거 여러분! 상자가 살아있어 박물관이 살아있다가 아니라 상자가 살아있다네. 여긴다 끝났고 접수처. 아 깨끗해요. 아 근데 사운드. <웃음> 이제 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얘는? 아 진정 진정. 왜 이래 왜 이래? 락스타의 신이 강림했어? 아우 시끄러. 빨리 쓰레기나 찾으세요들. 모르겠네. 치트를 좀 써봅시다. 아~~ 차비 바닥에 핏자국이 있는데? 됐나? 어! 딱 꼈어 딱 꼈어. 저거 어떻게 딱 그라는 거야? <웃음> 이 창작마당 맵은 가끔 이런 오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유저가 만든 거라서 이런 거는 좀 치트를 사용해도 너은 양해를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노오까오 어우, 정리 멋있는데. 진짜 좀 창고다워졌네요. 오케이, 다 했다. 자, 다 봤네요. 이제 퇴근합시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 아트 갤러리. 청소 완벽하게 다된 거. 이 미친 곳에서 빨리 빠져나갔다. 익셉션 <놀람> 할라! <놀람> 뭐야, 내 작업실 왜 이렇게 개판이야? 퇴근하고 나서도 청소를 하는 이 비루한 인생. 몇 프로야? 105%! 아주 훌륭합니다. 우리 장작분들 힘내주신 덕분에 굉장히 넓은 맵을 아주 깨끗하게. <놀람> 그만해! 야, <차. 놀람> 우리 장작분들과 함께 플레이해본 아트 갤러리 맵잘 맞춰봤습니다 우리 편집자 지원해주신 분들이 1차 테스트가 통과하시면 이 영상을 편집하게 되실텐데 다들 좋은 결과물로 저에게 보여주셔서 채용이 될수 있으면 좋겠네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이스라클린업 디테일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